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쓰고 추천을 해주셔서 음. 자, 그분이 또 자세히 얘긴 해주긴 했였어요 이제 잘때 이제 사람 턱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잡아줘서 코를 굴지 않게 해주는 것도 얘기는 들어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음. 그분 진짜 심하게 걸었다고 음. 옆방에서 다 들릴 정도로. 음. <웃음> 지 그래서 그분 쓰신지 한일년됐 때. 일년전 너무 좋아서 대기까지 샀다는 얘기했어요. <웃음> 예 맞아요. 대기도 사다 적분 막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찐 거라 좀 연관 이 있나요? 살은 어쨌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턱이 뒤로 쳐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아숨 쉬는 게, 이 기도가 좁아지는 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혀. 결국은 혀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골격적인 부분. 이 아래 턱이 작고 구강에 좁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살이 찌면, 음. 음.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연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좀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코골이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이 연조직이라고 하는 게 목젖이랑 연구에 있죠. 음. 그게 목구멍으로 계속 렇게 음. 빨려가다 보면 오랫동안 빨린 사람들이 늘어나 있어요. 음. 이제 비염이나 비조명 망막 결막게 있어서 비염 네. 비염이 있어요. 코 막힘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거 이제 나이가 음. 들수록 그렇고. 살이 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 기도 주변에 살이 찌니까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기도 주변에 살이 찌는 것도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내가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1500cc가 있고 3000cc가 있다면 기통 자체가 흡기밸브 공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엔진을 충분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비도 훨씬 기름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는 6 0 k m 에 적정하게 세팅이 돼서 태어났는데 네. 살이 찌면은 이게 갑자기 80kg가 쪘다 네. 20kg 분량의 네. 이 에너지를 더 추가로 만들어내야잖아요 네. 공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라 음. 그래서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는데 길은 좁아지고 통과해야 될 것들은 많고 네.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압력이 여기서 좁을 때는 압력이 낮아졌다가 넓은 데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좁아졌다가 확 넓어지잖아요 이때 여기서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서 이게 위를 덜덜덜덜덜 떨는 음. 게 이제 고구리 소리죠. 이게 되게 과학적인 원리에서 아, 숨을. 고구리 그럼 소리마다 유연이 있는. 응.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렇게 컸어. 어제 술좀먹어가지고와심하구나 이건 잠의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 첫소리는 코골이 소리, 두 번째는 목골이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계는 이제 코골이 소리보다 목이 목 네. 협착되는 소리죠. 네. 다르죠? 소리가? 네. 이거는 이제 그 공기가 흡입되는 게아니 현저히 줄어들죠. 네. 이제 티비를 켜 놓고 나요? 네 어? 소리 닿는다 뭐맹꽁이 소리 같다 음. <웃음>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웃음> 이거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공기가 좀 들어가는 소리예요 음. 이 정도면 되게 정감 있는 소리다 <웃음> 음? 여기 타도 지금 이, 여기서 보면 오히려 이게 색깔이 연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소리 지금 앞에서 나는 이런, 이런 소리들이 여기쯤 가면 깊은 잠에서 들어갈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읍과 저읍이 계속 나오는 소리도요 그럴 건데 여기는 소리가 작으니까 넘어가버린 거예요 음 여기도 그럴 거 같아요 음. 지금 되게... 네. 이런 이 정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읍이 동반이 되거든요 아...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어 <웃음> 처음 들어 아... 처음 해봤어요? 네 음, 처음 이어요나코 구는 거 처음 들었어 <웃음> 못지 않은데? 네. <웃음> 이거는 사람이 건강, 튼, 튼해서 그래요. 이 호흡할 수 있는 그, 이 힘이. 있어, <웃음> 있어서 이 정도 하는 거지, 음. 이게, 이게 외소한 사람들 있잖아요? 단혈인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안 나요. 똑같이 기도가 막혀도 숨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트럼펫을 보는데 숨이 약하면 트럼펫 못 불잖아요. 그처럼, 그래도, 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웃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창피할 일이 아니야. <웃음> 이, 이런 소리도 못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두주군도 이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이렇게 막혔는데도, 이렇게 불쌍한 거있 똑같이 기도가 막혔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보면 여기는, 입을 열어요. 응. 어. 그리고 끝에서 이렇게 끌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 이게 소리 이다 지금 기도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는 아주 아주 힘들게 잘 자죠 숨 쉬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힘들게 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사람들은 단지 생피하다 또는 웃기다 뭐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진짜 둘다 여기서 어, 자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호하면 힘들고 울어거든요 음, 여기 둘다 모호흡이잖아 응, 맞아 동경상면, 응. 서로 안타깝죠? 응. 네, 지금까지 청통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